네 녹화를 시작합니다. 아 시작이래요. 시작을 합니다. 음, 응? 음. 응? 이 정도 됐겠죠? 응? 음. 어... 오케이! 시작! 인식! 안녕하세요! 네! 응! 음. 어느샌가 진짜 기적의 등불이 네, 돼가고 있네요 네! 안녕하세요! 네! 골드디락스입니다! 여러분! 안녕하세요! 네 일단은 제가 좀 많이 좀 평소에도 공시렁거리는데 네 게임에서도 공시렁거리네요 진짜 개똥이다 아무튼 네 오늘도 역시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음 오늘 할 거는 네네 이게 실생활에서도 끄이고 네 어 실제로 온라인이나 뭐 게임상에서도 내 네, 것입니다 네, 일단은 어, 아이디어를 주신 이응치은님께 네 감사합니다 뭐든지 도전해 봐야 된다 음 그겁니다 네. 나도 그거 하나로 지금 유튜브를 해가지고 어, 유튜버가 어느새 네 그래요 하루에만 해도 지금 어, 100회 조회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, 띕니다. 음. 가면 갈수록 계단식으로 나아지긴 하는데, 더 나아지지 않게끔 나는 그 바로 다음날이나 그 다음 다음날에 재밌는 영상으로 내내 여러분 보자, 보지 않습니까? 아니라고요? 네. 어,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내가 재밌는 영상을 올리면은 내내 여러분들, 여러분들도 진짜로 좀 재밌다. 아 재밌다 복금 더럽게 자 넣는다 음 그렇게 되고 내가 재미없는 거를 이렇게 다 넣었다 어 그러면은 아재미있는 영상을 넣었다 아 그러면 아 단없이 됐어요 네 즐겁던 뜻입니다 아무튼 네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간단하죠 아무튼 이런 걸로 나는 늘 버텨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좀 하는 것도 나는 잘될 거라 생각한다 어 그거 하나로 쭉또 밀고 가요 네뭘 하는지는 나중에 음 살짝 야망은 있는데 네 그거 그건 아직 말을못하겠네요 네네 나도 어, 갈건지 안갈건지 그건 확실히 어, 확답을 아직 못해주기 때문이죠 예 네, 아무튼 맞습니다 목소리도 다시 또좀 톤이 올라왔는데 네. 아 죄송합니다 톤이 올라갔는데 음 그만큼 내 자신감이 붙었다는 거겠죠 이제는 음, 개똥철학가가 아니라 어 진짜 인게임에서도 빛을 바라고 있어요 그 뭐꼬 음봉을 어, 뜻하는 그빛 그 말고 말입니다 네네 반짝반짝 작은 별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어 빛을 바라고 있어요 네 어 인게임에서 어 잘놀다 보니까 어, 사람들도 어, 되게 막 기뻐라 해요. 네 왜냐 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놀거든요. 굳이 인게임상이 아니어도 네 뭐든지 다 기쁨으로 좀 승화를 시킵니다. 그게 제 주특기니까 좀 바보스럽고 앙타 같고 음 이런 말 해도 되나 좀 찐따 같고. 감사합니다. 늘 사랑해 주셔 가지고 네. 여러분들의 사랑이 저를 이만큼 내내 어,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있습니다. 네, 표정이 왜있다고 하냐? 아무튼 내내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, 계속 싫어요. 아니면 계속 아싫더이네뭐뭐 뭐, 뭐 그런 뭐, 뭐 이상한 뭐 개풀 뜯어먹는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? 네네, 계속했으면 아마 저는, 음, 어, 조용히 할게요. 네, 아무튼, 네. 음, 네, 아이고, 간지럽다. 이 모기 식 아, 모기도 생명입니다. 아무튼, 네, 생명 존중. 음, 아무튼, 음, 사랑합니다. わあ、た多